자 아, 이건 크다 표현이죠 크다 <웃음> 자 10은 5보다 큽니다 그쵸? 어. 자 요렇게 돼야죠 어. 자1 0 4는 6입니다 5 플러스 1은 6입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어, 참이라는 어, 관계식이 만들어지는거죠 자 명제 조건 관계식 자이해하시고요자 명제나 조건을 논리 연산자로 연결해서 복잡한 관계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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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false네요 자이것의 논리 합 논리 합은 논리 합은 여기는 뭐가 나와요 자, 이 앞에는 자두개 중에 하나가 true니까 true 값이 나오겠네 그쵸 자 여기는 1 0 3는6 5 플러스 1은 6 같습니다 여기는 true예요 true에 반대니까 false가 나오겠네 자 그것에 뭘로 묶여 있어요 논리 곱으로 묶여 있죠 논리 곱은 두 개의 조건이 모두 1일 때만 모두 참일 때만 결과 값이 참 그런데 이게 폴스가있으니까 결과 값은 거짓이 나오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는 자 x 값이 나왔습니다 미지의 수네요 미지의 수 그래서 현재 x 값이 무슨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겠죠 자 밑에 x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y 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현재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자, 그래서 논리시 간단한 예제를 봤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기능을 기술하는 모든 문장에는 반복되는 기능이나 선택에 필요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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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기도 하고, 하나로 줄어들기도 하고, 0이 되면 그 콘솔 게임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다면, 저기 0이 아니라면, 그쵸? 어. 자, 캐릭터의 생명 객수가 0이 아니면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0이면, 음, 게임을 종료해라. 어. 자, 그래서 생명 객수가 몇 개인지 그런 변수가 필요하겠죠. 변수를 만들어서 관계식이나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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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이면서 자 문장이 이렇게 묶여있으면 자 얘는 앤드연산이에요즉 A조건과 B조건 다 만족을 해야지만 트루 true, 트루일 때만 자 결과값이 트루가 된다라는 얘기죠 <웃음> 자 그래서 위에 문장에자 조건을 찾아 봅니다 자입장가의 나이가 12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거지 자, 그것을 논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 60세 이상. 자, 얘는 뭐였습니까? 논리합이었죠? 5와 연산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자, 관계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관계식, 관계식, 그리고 여기는 논리식. 그렇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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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부모 동반이 참 부모 동반을 하고 있느냐 자 근데 이거는 뭐뭐 이거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 합이에요 즉자이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하면 여기는 투루가 나오겠죠 이 투루와 자 부모 동반이 참이냐 자이 논리 연산을 가지고 논리 합을 썼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결과값이 나와서 탑승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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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록이 들어가는구나. 그쵸?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살보다 작다. 자, 이 관계식 기호는 작답니다. 작다. 그쵸?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예요. 자, 이것을, 자, 이 마름모 안에다 집어 넣습니다. 지금 조건, 어, 지금 블록이 조립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세 이하라고 했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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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장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문장은 완결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는 자, 이 문장 단위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 어디까지 있냐 자 문장의 끝을 붙여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예제는 C 프로그램의 예제구요 밑에 있는 것은 자바 프로그램의 예제 인데요 C나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여기 있는 자, 세미콜론으로 표시를 해줘요 아 여기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구나 자 세미콜론을 붙여서 끝내줍니다 그러나 자 우리 아, 아, 스크래치는요 각각에 있는 블록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아, 끝을 나타내 주는 특정 기호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프로그램 문장은 자, 쓰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순차 구조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장을 순차적으로만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매우 길어지겠죠 조건에 따른 선택을 표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 자,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 어떤 변수에 변수 A에 음, 10을 더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어, 1000개를 더하래 여러분도 1,000개를 1씩 증가하면서 더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노가대 작업을 왜 해요? 그러니까 순차 구조를 하게 되면 1,000번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번을 적어야 된다고 자 순차적 실행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택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우산 들고 나가기, 우산 안 들고 나가기 자 바깥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갈 거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 왜 들고 나가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이 순차 구조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요. 구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인 실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반복적 실행 방식 그리고 선택적 실행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알고리즘 설계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 반복적 실행 방식 반복 구조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선택적 실행 방식 조건에 따라서 선택한 다음에 값을 찾겠다 선택 구조입니다. 자이 밑에 있는 그림들이 우리 챕터 4장에 알고리즘 설계 이야기 했을 때 나왔던 그림들이에요 얘가 순차 자 여기 중간에 조건을 둬서 어, 처리하는 선택 자 조건에 따라서 자 다시 피드백하는 반복 자 반복적 실행 방식은 반복 대상의 문장들을 무한반복할 수 있고요 뭐 10까지만 반복해라 정해진 횟수까지만 반복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선택적 실행 방식은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실행되는 문장을 구분하기 구분하는 문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한반복해라 숫자 1씩 숫자 1씩 증가하는 연산 무한 반복해라 음,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정해지는 횟수만큼 반복해라 자 1부터 100까지 더하세요 정해지는 횟수가 100입니다 100까지만 더하면 되잖아 101, 102는 더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까지 지정을 해놓고 자 1부터 1씩 더하는데 100까지만 증가하세요 100까지만 반복적으로 1씩 더하는 연산을 수행하세요. 자, x가 10일 때까지만 반복을 하세요. 자,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지 모르겠지만 아, 사용자가 10을 입력하게 되면 음, 반복해서 빠져나오고요. 10이 되기 전까지만 계속 반복하세요. 자 선택적 실행방식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아, 실행되는 문장을 구분하는 방식 자 여기 선택 있죠 자즉 어, 이런거겠네요 음, 자 여러분들의 어, 성적이 있습니다 성적이 여러분들의 A라는 사람의 성적이 현재 80점이에요 자 조건을 더, 조건을 둡니다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60점보다 작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하겠다 자 그런데 현재 성적이 몇 점이라고요? 80점이라고요 자 80점이 60보다 크잖아 그쵸? 자 그러면 자예 조건에 만족한 아, 참이라는 결과값을 갖고요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이렇게 아, 처리원이 출력이 되겠죠 합격이라는 결과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스크래치도 하나의 완결된 의미의 일을 자, 문장 단위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프라이트나 또는 무대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변수 값을 조작하기 위한 우리는 문장 블록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시나 자바 같은 언어들은 문장의 끝을 알려주는 특정 기호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세미콜론이었죠. 자 그러나 스크래치는 자, 문장 단위로 어,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세미콜론과 같은 음, 특수 기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문장 블록은 내부에 자신이 수행할 작업 내용을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끝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X가 0이고 Y가 0으로 이동해라. 자, X를 100으로, Y를 200으로 하게 되면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X좌표 100, Y좌표 200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세요. 자, 여기 사용자가 입력하는 메시지죠? 자, 현재 안녕이기 때문에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2초 동안 스프라이트가 말하는 자, 이 내부 기능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자, 음량을 100%로 정하세요. 자, 마우스 포인트로 이동하세요. 자, 사, 어,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스프레이트가 거기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트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모양을 바꾸세요. 그리고 뭐 재생하세요. 자, 이런 자, 문장 블록들이 우리 스크래치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장 블록은 다른 문장. 또 제어에 관련된 블록 이벤트에 관련된 블록 절차에 관련된 블록들을 조립할 수 있다 자 스크래치 이렇게 조립할 수 있다고요 자1 0만큼 움직여라 자 문장이죠 안녕 말해라 문장입니다 자 음장을 바꿔라 얘도 문장 블록이에요 자 이런 문장 블록들을 조립할 수 있고 자 여기 무한반복은 제어 블록입니다 무한반복해라 끝나지 않는다 자이 반복 기능에다가 어, 문장을 조립했잖아 자이 앞에 있는 얘는 자 이벤트 블록입니다자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10만큼 움직여라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10만큼 이동이 되겠죠 자 움직이고 말하세요 자 이건 절차 블록입니다 움직이고, 그리고 말해라. 자, 이것을 정의한 거고, 그 다음 문장 블록들이 조립되어 있는 거지. 아, 스크래치에서의 문장들은 서로 조합이 가능하구나. 조립이 가능하구나. 자, 문장 블록들 간의 조립. 제어 블록들 간의 조립. 이벤트 블록과의 조립. 절차 블록과의 조립. 스크래치는 다양한 블록들을 조립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 스크립트에 따라서 스프라이트 또는 무대가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 했었죠. 자, 문장을 반복적으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반복. 자, 반복구조란 얘기죠. <웃음> 자, 반복적 실행방식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면, 자,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한반복형, 횟수반복형, while반복형, until반복형. 자, 그럼 반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자, 반복적 실행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변수 A의 10을 1000번 더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변수 a에 10을 더하기 얘는 지금 문장 블록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반복 블록이에요. 자, 1000번 반복이라고 돼 있잖아. 아, 1000번이라고 해서 지금 횟수를 지정해 주는 횟수 반복형입니다. 어떤 거예요? 얘예요, 얘. 예. 1000번 반복을 하는데 변수 a에 자 변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변수가 지금 앞에 어딘가에 지금 만들어져 있겠죠 그 a에다가 더하기 10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현재 a에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10을 해서 그 결과 값을 다시 a에다 집어넣어라 현재 a값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에는 1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 10을 더하니까 20이 되는 거고 2 0이라는 값이 다시 a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1부터 10을 순차 구조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1000번을 더해야 된다고 했잖아. 1000번을 어, 실행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반복 구조는 반복 구조는 변수 a가 10씩 증가되는 것을 계속 1000번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소스가 더 간단해지겠죠. 자,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종류가, 자, 무한반복형. 자, 예죠 무한하게 반복할 수 있는 거. 자, 횟수반복형. 자, 예입니다 10번 반복하세요. 1000번 반복하세요. 화율반복형. 자, 얘는 실제 우리 스크립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자 화일과 언티를 사실 반대 개념인데요 반대 개념인데 자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언틸 반복형 무한 반복형 횟수 반복형은 블록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화일 반복형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자 무한 반복형입니다 자 문장들을 무한히 반복을 하겠다 자 반복하는 문장의 다음 문장들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자이 박스가 뭐라고요? 아, 디귿자 모양 자 얘가 반복이라고요 자 이겁니다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무한 반복하는 건데 어떤 걸 반복해요? 자이 디귿자 모양 이 안에 있는 블록을 무한 반복한다고요 즉 얘가 되겠지 반복 대상 문장들 자이 안에 여러가지 문장 블록이라든지 다양한 블록들이 조, 조립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나서 무한반복 밑에 반복 이후의 문장이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이 안에 있는 문장을 이 안에 있는 블록들을 무한반복 하겠다라는데 무한반복 다음에 는이 블록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실행 못하겠지 얘가 계속 반복하겠다니까 무한반복한다잖아요 자 그렇다면 횟수 반복형은 문장을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디귿자 모양이 있습니다 자이 디귿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 10번이라고 사용자가 입력했네요 자 10번 반복하세요 반복되는 문장들은 자이블록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10번 반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반복 이후의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무한 반복은 무한 반복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장이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러나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는 반복 블록은 음, 횟수가 끝나면 반복구조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불린식이 들어가겠지만, 자, 불린식이 만들 때까지 반복해라. 그죠 여기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조건이, 조건이 만들 때까지 반복해라. 자, 다음은 화일 반복형입니다. 자, 화일 반복형은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자, 의미만 좀 알아보시면, 자, 반복제외의 조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조건이 있는 거고요. 자, 이 반복하는 문장이 처음 실행되기 전에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해서, 자 문장이 실행되기 전에 조건을 먼저 검사해서 "참이면 이 안에 있는 조건들을 반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참이면" 즉 "거짓이 나올, 나오기". 거짓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것이 거고요. 자, 거짓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의 반대 개념이 until 이라고요, until. 자, 화일 반복형은 조건을 먼저 검사해서 참이면 문장을 실행한다라고 했죠. 자, 그것의 반대니까 조건을 먼저 검사해서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면 문장을 실행하겠다는 라 거지 그리고 나서 이 거짓이 참이 되면 어떡 한다고요?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고요 자 그런데 조건이 참이 되지 않고 계속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무한반복되겠죠? 맞나요? 자 until 반복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크래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반복형 제어블록들 어디에 있을까요 자 반복적, 아 반복적 실행 방식을 지원하는 제어블록들은 제어메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래치 한번 가보시면 자 왼쪽에 제어라고 하는 범주가 있구요 자 여기 1초 기다리기 10번 반복하기 자 횟수형 반복이잖아 자 무한반복하기 무한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 뭐뭐라면 만약 조건이 참이라면 안에 있는거 어, 자 만약 뭐뭐라면 또 그것도 아니라면 조건이죠 자 그래서 어, 반복에 관련된 제어블록이 제어범주에 포함되어 있구나 자 여기도 반복하기 있죠 자 그래서 무한반복은 내부에 조립된 문장들을 무한반복하는 제어 블럭이고요. 자 여기는 자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 수행을 하는 거고 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면 이 조건이 참이될 때까지 아, 문장을 반복하는 until 반복형입니다. 활 반복형 없다라고 했잖아요. 스크래치에서는. 자 우리 실습 한번 해볼까요 아. 자 1부터 무한히 숫자를 세는 음, 반복형입니다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쭉 시작하는데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음.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음. 자 우리가 1, 1이라는 값을 정하기 위해서 어, 숫자라는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쵸? 자 숫자라는 값이 네. 자 숫자라는 값을 1로 자 1초부터 말하, 말합니다 일초 동안 말자 그럼 현재 숫자라는 변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일을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숫자를 1만큼 바꾸기 1씩 그러니까 1만큼 1씩 계속 증가하라는 뜻이에요 일씩 계속 더해라. 그래서 이두 개의 조립 문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한반복으로 묶여져 있잖아. 종속되어 있잖아. 그래서 현재 숫자에는 1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지만, 설정한 값을 먼저 1초 동안 말하고, 그리고 이 숫자를 계속 일씩 더해서, 일씩 더해서 말하는 거. 자 보세요 무한 반복합니다 현재 숫자 값을 1초 동안 말합니다 그럼 최초의 숫자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1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숫자를 1만큼 증가합니다 자 1에서 1을 증가하면 얼마야 2가 되잖아 2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돼요 숫자라는 변수에 저장된다고요그 숫자를 다시 1초 동안 말하래 그럼 2가 될거 아니야 자 그리고 또자 1초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또 실행하니까 또 1을 증가하래요 3이되네 3이란 값이 숫자 변수에 저장되고 1초동안 말합니다 그 뒤로 또 숫자를 1을 증가하래요 4가 되겠네 그래서 언제까지 무한 반복해라 자 해볼까요 자 먼저 변수를 만듭니다 자 숫자라고 만들게요 숫자 자 로컬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지역변수고요자 숫자 변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자, 숫자가 아, 숫자를 뭘로 만들어라. 자, 나의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숫자라는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숫자를 1로 세팅했습니다. 자, 이것을 자, 무한 반복하래요. 자, 그리고 뭐 하래요? 일주일 동안 말하라고 했잖아. 말해라. 일주일 동안. 뭐를? 어, 안녕을 일주일 동안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 안녕이 아니라 숫자잖아. 자,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수에 있죠? 자, 변수를 여기다가 조립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해라? 이를 증가해라. 나의 변수, 그 숫자 변수를 1만큼 바꿔라 증가해라 자 이것을 클릭하면 오른쪽 결과 보세요 자 숫자라는 변수가 여기 만들어졌고요 클릭했을 때1 2 3 4 5 끝이 없이 자 무한반복이기 때문에 끝이 없이 증가될거라고요자 1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직접 스크립트 작성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료하시고요 자 두번째 예제입니다 자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세기예요자 숫자 입력을 받았대 입력을 받은 숫자는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쵸 자, 사용자에게 이의의 숫자를 입력 받아서 1부터 그 숫자까지 세는 거네요. 제가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으면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스크립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숫자를 1로 정했고요. 자, 숫자라고 하는 변수가 있네요. 자, 어떤 수까지 셀까요라고 묻고 기다립니다. 자, 묻고 기다리는 블록이네요. 그러면 자, 이 블록이 실행이 되면 요렇게 만들어진다고. 자, 스프라이트가 어떤 수까지 셀까요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밑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이 입력창이 떠요. 자, 나는 10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자, 어디? 대답이라고 하는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되겠죠. 사용자가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한 값이 대답이란 변수에 저장이 된다고 대답이란 변수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은 값만큼 숫자를 세운 거니까 아, 횟수형 반복을 써야 되겠구나 횟수형 반복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 대답이란 변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다 직접 여러분들이 10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10, 자, 10번 반복해라. 숫자를 1초 동안 말하고요. 다시 1씩 증가해서. 언제까지? 10이 될 때까지. 자, 우리 입력해볼까요? 자, 얘는 일단 없애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변수. 자, 숫자 변수 만들었습니다. 맞는거 어, 아까 우리 보셨죠? 자, 그리고, 자, 대답. 자, 감지 태, 자, 감지 카테고리에 가시면 대답이라는 변수가 또 있어요. 찾았죠? 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대답이란 변수에 집어넣는다고요 자, 스크립트 만듭니다. 자, 클릭했을 때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숫자를 자, 숫자라는 현재 숫자 변수에 자, 1로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가 자, 사용자한테 질문을 던져야죠. 뭐라고 던져요? 자우리 감지 탭에 가시면 자 묻고 기다리기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떤 자 어떤 수 까지 셀 셀까요? 자 질문을 던져서 어 묻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수 까지 될까요? 다시 클릭해 볼까요 자, 자 이게 질문 던졌잖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사용자가 여기다 값을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자, 5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5라고 값을 입력했습니다 자, 이 5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5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자, 여기 대답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고 그래서 자 반복합니다. 얼마만큼 반복해요? 자이 대답만큼 반복을 하겠다고 대답만큼 자현재 숫자의 자, 변수 탭자 숫자의 값을 2초 동안 말하고 그리고 자, 이 숫자를 일식 바꾸겠다 언제까지? 대답만큼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실행시켜 볼까요 클릭했을 때 어떤 수까지 셀까요 자 5까지 세겠습니다 1 2 3 4 5 그리고 끝나요 맞나요 자, 이 대답을 빼고, 여기다 직접 5라고 한번 입력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자, 5까지. 아, 그러면, 그렇죠. 자, 얘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섯 번 반복하세요. 자, 묻고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횟수를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자, 클릭했을 때, 네. 1. 잠시만요 음. 자 숫자를 진짜 입력하면 안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가지고 어, 반복을 해야 되겠네요 어, 오류가 있네 자, 어떤 수를 입력할까요 자, 껐다가 다시 시작 너무 느리니까 1초로 하고 자 10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10까지 반복되는 거 보시죠 그렇죠자 그리고요 자 지금 숫자라는 변수에는 우리가 처음에 1로 세팅했잖아 거기다 지 지금 10을 반복했기 때문에 11이란 결과값이 나오는 게 맞죠? 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스크립트 작성해서 어, 결과 확이, 확인해 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예제가 있습니다 1부터 더해서 입력받은 수보다 커지는 숫자까지 어, 구해보자 자 우리 책에 어, 스크립트 소스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 직접 음, 그 스크립트 입력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어, 예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선택적 실행입니다. 아, 선택, 조건이 있다란 얘기죠. 자, 스크래치에서는 만약 선택형과 아, 만약, 뭐뭇이 아니면 선택형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자, 우리 플로우 차트에서는 이렇게 그린 거였죠. 마름모로 그려지는 거. 자, 여기가 yes이면, 여기가 no이면, 자, 여기 뭐 조건이, 뭐 입력값이 들어올 거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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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건이 다 끝났으니까 그 이후의 문장도 실행시켜라 음. 자 그러니까 선택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실행시킬 수가 실행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쵸? 선택제어조건이 거짓이면 이 위에 있는 참일 때 문장은 실행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블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블록은 자, 제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만약 선택형 만약 아니면 선택형 자 조건이 참이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참이면 자, 이 안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참이면 그 밑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거 실행하고요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즉 거짓이라면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시킨다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실습 예제입니다. 자, 문장 이해해 보세요. 자, 사용자에게 입장객의 나이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을 거 아냐? 나이를 입력받으면 어디에다 저장해요? 아,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 변수를 입장객의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입장객의 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사용자가 입력하면 거기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자 나이가 12세 이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받은 나이가 12세 이하 자나하로 묶였습니다 거나, 권하. 거나는 뭐라고 했어요 오와 연산이라고 했었고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값이 참으로 나오는 게 오와 연산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60세 이상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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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값을 입력합니다 어. 입장객의 나이를 어, 대답으로 정해라 대답이나 변수에다가 또 옮기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나이가 자 여기 만약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 자 디귿자 조건 음. 만약 만약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세보다 작다 또는 입장객의 나이가 1 2살보다 같다 자이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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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건 두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이 되면 결과값은 그대로 실행된다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이 되면 얘를 예를 실행시켜라 문장블록이 나오죠 입장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를 1초동안 말하십시오 자 이거 우리 직접 한번 구해놓을까요 자 스크래치에서 자 이거 없애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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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했을 때스프라이트가 뭐를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묻고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자이 값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용자가 입력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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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화로 묶어주면, 자, 얘는 앞으로, 얘는 뒤로. 얘가 뭐라고요? 12세 이하라고요. 12세 이하. 자, 그리고 또, 자, 60살보다 많다라고 했죠? 자, 입장객의 나이가, 자, 이거 복사해서 입장객의 나이가, 나이가 60살보다 크고요. 60살보다 같으면, 얘는 뭐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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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을 할인해준다. 자, 입장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 2초 동안 말하세요. 자, 실행시켜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자, 스프라이트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네요. 자, 저는 11살입니다. 클릭했습니다. 자, 11살은 12세보다 작잖아. 자,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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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사용자 입력한 키를 어, 또 대답으로 정하고 부모 동반합니까 참 또는 거짓으로 입력하래 자 부모가 동반하세요 참 그럼 예라는 뜻이 되겠죠 자그 값을 여기다가 정했습니다 자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만약 아니면 조건을 쓴 거예요 자 조건 볼까요 자여기 크게 그리고 앤드 또는 와두개의 논리식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앞에는 입장객의 나이가 10보다 크고 10과 같다 그 이거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고요 10 이상이란 뜻이잖아 자 키가 110이 크거나 같다 이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그렇죠. 자, 앤드 조건은 두 가지 조건 중에 다 만족을 해야지만 다 참일 때만 결과값이 참인 거예요. 자, 두 가지 다 조건을 만족하고, 자, 예 하나, 예 하나,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앤드에의해서 결과값이 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부모가 동반합니까? 참, 네 합니다.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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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스크립트 작성하시고요. 결과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짝수와 홀수를 구별하는 자 스크립트입니다. 짝수와 홀수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용자 입력값이 있어요. 사용자 입력값이 만약에 10이라고 합시다. 자 10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우린 짝수잖아.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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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라는 값이 대답에 들어가겠죠 9 나누기 2가 0이냐 0 아니네 그럼 밑에 거 실행이 아니라 그 아니면 실행 되겠죠 그래서 결과 값은 홀수 입니다 라고 출력되는거예요 홀수 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들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스크립트 작성하시고 결과 확인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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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용자의 나이가 현재 11살.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다. 그쵸?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일반인이란 얘기잖아. 그쵸? 일반인이면서 11살이래. 11살이면 12세 이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격이 얼마야? 8,000원이네요. 자, 8,000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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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장객의 나이가 13살보다 또는 입장객의 나이가 59보다 자 나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1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입장객의 나이가 13보다 작습니까? 아네 나는 11살이니까요 13보다 작아요 또는 60보 59보다 큽니까? 자 5화 연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죠? 아, 11살이 13보다 작은 거 만족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요금은 8,000원입니다 자, 만나볼까요? 자, 우리 실제 스크립트에서 제가 아, 만들어 놓은 거 불러오면 놀이공원 입장료 자,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했었고요 작성했었고요. 자 이것을 실행시키면 자, 나이 물어보죠 저는 9살입니다 자 장애인이면 아, 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출력되는 것은 아, 요금은 8,000원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이를 물어보세요 예 저는 아, 30살입니다 장애인입니까? 네 장애인입니다 자, 장애인이면서 서른 살이면 얼마인가요?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장애인이면서 서른 살이면 12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니니까 장애인이면서 일반이죠 일반은 8 0 0 0원이네 그럼 결과값은 네, 8,000원 출력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머지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을 10개씩 묶어서 정리하는 거자이 스크립트 작성해서 결과 확인하시고요 9구단 외우기 마찬가지 작성해서 어, 확인해 봅니다 9구단 외우기 잠깐 한번 소스 확인해 볼까요? <웃음> 자9구단은 2단부터 9단까지 우리가 외우죠 자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자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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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에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잖아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그쵸? 자, 그리고 나서 9단 계산 결과라는 아, 변수가 따로 있네요. 자, 이거는 뭔가요? 9단의 단계. 자, 2단, 2단 곱하기 곱하는 수 1. 그 값을 9단 계산 결과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9단 계산식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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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10, 12, 14, 16, 18, 4, 3단으로 넘어갑니다. 9단까지 가겠죠. 9단까지 가면 뭘로 끝난다고요? 9단 다 외웠다. 로 끝나게 되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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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프레이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6 9 12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자 그러면 3의 3과 6과 9에서는 짝 하면 되잖아 1과 2는 말을 하고 3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짝 소리 내면 되잖아요 그쵸 자그 개념을 판단해서 반복구조하고 조건구조를 쓰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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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5까지 할게요 1, 2, 짝, 4, 5, 짝 그쵸? 어, 이게 바로 369 게임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입력해서 어, 결과 확인하시고요 자 그것을 캡처 받아서 어, 저한테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이 과제는 일단 스킵할 거고요. 연습 문제는 어, 어, 안 푸셔도 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실습 문제를 자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의 전달은 우리 구글 클래스룸 이번 주차 과제 방에 따로 전달할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스크립트 작성하시고 작성된 스크립트와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보고 결과 확인한게 중요합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